오늘은 네. 어떤 구절을 읍질로 볼까요 네, 오늘은 디모데전서 4장 6절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음. 이 말씀 중에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 말씀 좀읍질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목사님 네. 지금 디모데전서 4장 6절 전체 말씀 중에 네. 네. 아주 짧은 좋은 네.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 네. 말씀을 옥주로 받거든요 예 네. 제가 이제 목회를 오랫동안 하면서 네. 깨닫게 된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아 나쁜 생각을 하고 싶은 사람은 없는데 나쁜 생각을 하는구나 음. 좋은 생각을 하려고한게 아니라 좋은 생각이 되어지는구나 그런 걸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내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니까 아 사람은 뭔가에 의해서 양육이 받아지는 존재네 아하. 그러니까 왜냐면 다. 잘 살고 싶거든요. 그렇죠. 행복하게 싶은데도 그게 안 되는 이유는 으흠. 그 자기 의지가 아니죠. 뭔가에 의해서 양육받아진 거죠. 아. 그래서 성경을 다시 보니까 뭔가에 의해서 우리는 양육받아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네. 둘 중에 하나죠. 좋은 교훈으로 양육이 받아지든지 나쁜 교훈으로 양육이 받아지든지 네. 물론 나쁜 교훈으로, 교훈으로 양육받아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없죠. 그런데 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티모덴 사장 5절에 보면 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하나도 없다. 음. 이것을 형제들에게 서로 깨우치면 믿음도 생기고 좋은 교훈으로 양육이 받아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게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목사님 그 말씀하셨죠. 그렇죠.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사실은 없다. 그렇죠. 음.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짜 좋으신 분이니까. 아하.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란 말이 뭔 말인가 봤더니 뭐 아픔도 안 주고 고통도 안 주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네. 하나님은 그 모든 걸 통해 나한테 결국은 유익을 주시는 분 아멘. 제가 부모를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음. 다른 사람과 부모가 뭐가 다르냐면 네. 부모는 진짜 아이들을 몸에 안 좋은 거안 줘요 못 먹게 하고 그렇지. 때로는 막 화를 내고 음. 네. 그럼 못 먹게 하고 화를 낸 것도 좋은 거예요 네. 어. 부모 입장에서 그렇죠.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도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유익이 돼서 그런 것인 거라는 거죠 음. 그렇게 보면 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서로 가르쳐주는 것. 네. 이걸 깨우쳐주면 양육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 뭐 누구는 좋다 누구는 나쁘다 이러다 보면 나쁜 교훈으로 양육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음. 그래서 좀만 어려움이 오면 막 화가 나고 음. 짜증이 나고 좀 일이 잘 되면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높아지고 음. 교만해지고 네. 그런 음, 양육이. 되어진 모습을 본 거죠 그렇군요. 아, 그래서 우리가 아, 내가 이렇게 행동한 게 아니라 오랜 시간 양육되어졌구나 음. 내가 이렇게 안 하려고 결심한다고 안할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다시 양육되어져야 이런 일을 안할수 있고 음. 또 하고 싶은 일을 하는구나 네.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교인들한테 아 이거 잘못했네 잘했네 이거 고치세요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걸 목회자로서 알게 됐어요 네. 목회자가 잘 양육해줘야겠구나 잘 음. 양육받도록 계속 가르쳐줘야겠구나 음, 버릴 네.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하나도 없다는 걸 계속 잘 가르쳐주면 교인들이 좋은 교훈으로 잘 양육되어지겠구나 그게 이제 제가 우리 새 아이를 키우면서 음. 야 이거 한 가지가 음.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네. 애들을 감사함으로 모든 걸 받도록 아. 잘 가르쳐주면 이들이 좋은 교훈으로 양육되어져서 뭐 사회생활하다가 어려움이 와도 감사하고 네. 또뭐 자기가 생각지도 않았던 축복을 받아도 음. 그것 때문에 겸만하지 않고 음. 감사하고 그렇게 되어질 수 있겠구나. 야. 생각을 했어요. 자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어려움을 음. 만날 때가 있거든요. 정말 그러죠. 누가 봐도 야, 저정말게근근히 사시는 것 자체가 참 놀라운 힘이다 하는 정도로 어려운 일 만나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분들께는 또아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정말 어렵죠. 그래서 네. 그건 누가 제3자가 말해주기가 어려워요. 음. 근데 본인이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면서 하나님이 그 속에 들려주시는 은혜를 도, 갖도록 돕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저도 가끔 그러면, 음. 이렇게 말씀을 오랫동안 읊조려 보도록, 음. 이제 격려해 주고, 기도해 주고, 네. 좀, 그러면서 음. 살아나도록, 음. 참, 옆에서, 그 정도 갖고 뭐, 그래요. 그러면 더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그렇죠. 너무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운 걸 같이 공감해 주고, 음. 그 대신 이런 말씀,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한번 같이 읊조려 봅시다 하다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만져주시도록 하나님의 그 마음을 회복시켜주시도록 우리가 도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왜그 화를 내냐 그 때문에 절망하냐 그건 현실적으로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불가능해요. 네. 자기도 굴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다시 이제 말씀을읊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양육되어지도록 음. 우리가 안내해주면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 같아요 결국 네. 뭐 화가다의 필요성에 대해서 네. 더한번 우리가 또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